이제 시험장에 가서 커말 2급 시험을 볼때 많은 수험자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들이 2020년 10월 21일에서 연도만 추출해서 결과값을 보려고 할때 의도하지 않은 값이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셀에서는 연도를 나타내는 이하를 적어주시고 날짜를 클릭해 주시고 가로를 닫으면 202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보통 연습할 때의 값인데 이제 여기를 시험장에서 미리 설정을 해둡니다.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로 시험장에 출제자가 미리 설정을 해두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는 날짜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날짜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는 연도를 추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결과 값이 나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시고 뭐만 바꾸시면 되냐면 상단의 표시 형식에서 날짜를 숫자나 일반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전 일반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날짜 형식의 연도를 추출했을 때 이상한 값이 나온다면 문제 출제 하신 분들이 형식을 미리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보통은 최종 결과가 날짜 형태로 추출되어야 될때 여기를 미리 날짜로 바꿔둡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연도만 출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을 해서 최종 결과는 연월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출제자분이 날짜 형태로 바꿔서 출제했을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불편하니까 일반으로 바꿨다가 최종 결과가 나올 때 날짜로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날짜인 채로 어 이거 이상해도 이거 2020 이라는 값이 이렇게 표기가 된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문제를 계속 푸셔도 됩니다 원래는 컴퓨터가 1900년 1월 1일이 숫자로 나타내면 뭐냐면 숫자로 나타내면 숫자 1 입니다 그래서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엑셀의 날짜는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쭉 날짜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2020일이 지난 날짜가 1905년 7월 12일이 됩니다 1905년 7월 12일은 무슨 뜻이냐면 190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20일이 지난 날짜가 바로 이 날짜라는 뜻입니다